세영, 그래. 난 진짜 너무 행복하면 됐어, 세영. 난 진짜 널 위해 대해 한몸더봤어 아, 진짜 선 남았어. 세영, 오늘 나 밥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어. 근데 너 그거 알아? 나너 오기 전에 청소기좀 위험. <웃음> 세영, 간에 <가네수> 수공업하고 있었어. <웃음> 꼭, 꼭 이렇게 하고 그냥 넣으면 안돼요 꼭 빼줘야 안돼 마케팅 팀장이 일 못하면 이렇게 생산본부로 넘어가게 되는거야 아, 이런것도 올리면 안되지 전국에 계신 생산본부 팀장님들 이렇게 해시고 이렇게 재밌니? 재밌니? Doo <laughs> 개시 취소가 되었습니다.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날도 너무 춥고 비도 오는데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.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나가서 막밤 11시에 막차 타고 그랬거든요. 진짜 알바도 하면서. 일단 원인은 제가 가진 영어 신고증으로는 야외 플리마켓에서 식사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. 영업 신고 자체가 식사 네. 판매 제조, 가공업,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에 네, 네. 영업 신고가 가능하거든요. 야외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가 아니고 네. 그래서 영업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나 아니면 추수에라도 주최측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,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준비를 너무 열심히 써서 진짜 진심이었어서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,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 인생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것이었다. 이게 무슨 소리냐 있냐면 제가 이전 직장에서 제가 품질관리팀이었는데 제업무에파라리 다른 부서와 싸우는 거였어요 너왜 이렇게 하네? 저렇게 하네? 증거 가져와! 언제까지 내가 요청한 자료 줘!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항상 자책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 이익이 침범을 당하면서 주체 측과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잘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안했어? 네가 <웃음>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자료 나한테 유카 원칙에 따라서 다 증빙자료 취합해서 나한테 전달했줘 그런 거나 뭐몇 시까지 주세요 이런 거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이익이 내 개인의 이익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이익이라 하면 주사 사람과 오히려 그 우,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? 그게 제 개인한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그주체치과의 관계보다는 내 사업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너무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기적이야 두번째는 어떤 똥같은 경험도 다 나중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나는 왜나내 성향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매일매일 생각했었는데 음, 그때 배웠던 싸움의 기술들 뭐증거 자료 로 취업하는 거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일 증빙으로 남기기 그리고 체이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회사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자산이 되어있을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받고 배우는거니까 그런 자산을 익히는거니까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편해질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좀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땐 진짜 그만두되었어요 그리고 세번째 인생은 을항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알고 있었던건데 요번에 더 크게 느꼈죠 진짜 웬만해선 계획을 잘 안하는데 요번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부자재 혹시 행사에 지장 생기지 않게 다 날짜 맞춰서 구매해놓고 명함에다가 엽서 막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잖아요 아, 그래서 음, 이렇게도 세상이배신을 하는구나 <웃음>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망을 하나는 안 돼요 실망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수, 길어질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것도 다 경험이다 빨리 트랜지션을 하는 중이에요 아,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새가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라도 저는 너무 가치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전립품도 준비해야되고 할로니코캐스트 그래놀라 출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도 물론 제 뜻대로 안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? 왜냐면 제가 1 0을 준비를 해도 1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경우를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꿋꿋하게 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보다는 훨씬 행복 있다는 것을 느끼는 중이다. 내 자신에게 성장의 갇히는 내용 매우 중요하다.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팅 하자! 하자! 하자!